응, 음, 어, 자, 이렇게 보자. 자, 여기에. 관계부사, 저기 볼까요?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두 가지 용법이 다 있죠. 또 뭐가 있죠? 제한적 용법이 있고, 한 하지만 제한전음법은 뭐야? 콤마가 안 나오는 걸 말하는 거야. 계속적음법도 있죠? 계속적음법은뭐 콤마가 나오는 걸 말해. 이두 가지, 두 가지를, 어, 학공원의 공통점은 같이 얘기할 거예요. 제한적이든, 계속적이든 어, 특징은 뭐냐? 특징은. 이건 이 완전하다 얘기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특징.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선행사죠? 선행사. 선행사가, 자, 봐봐. 선행사가 반개사절 속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까? 관계사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렇지. 구사나 구사구 부사 역할을 합니다. 주요 성분이 아니에요. 구사 또는 구사구의 역할을 합니다. 다 증명할 거야. 자, 품어서 정리하는 거죠? 관계로 자에 대해서. 자, 이제 세 번째 정리할게요. 자, 계속적 용법에서 이렇게 돼요. 자, 계속적 용법은 두 가지만 올수 있어요. 첫 번째, 콤마, <목요> 웨어. <acetone> 됐죠? 콤마, <목요> 웨어. 그 다음에, 자, 이 콤마, 웨어 어떻게 바꿔주실까요? 이거 해놓고, 콤마, and there 이렇게 바꿔줍니다. 와로도 2번. 콤마 when. 이건 어떻게 바꿔줄까요? 콤마 and then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됐죠? 그식점법은 1, 2, 두 가지만 사용할 수 있다. 쓸수 있다. 나머지는 돼안 돼? 안 돼? 시간과 장소만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알겠죠? 어. 그래서 결국 쉽게 얘기하면 이거 봐요 이건 안된단 말이에요 관계부사 y 와 how는 how는 어? 계속정법으로 쓸수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계속정법으로 쓸수 없다 됐죠? 그네 번째는요, 전부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나 계속적 용법 지금, 어, 요 핵심 내용만 이해하면 되고, 음. 그 다음에, 이런 거, 전자 플러스, 뭐가라고? 관계되면서. 가오고. 가오고. 그네? 음. 자, 선행사호 받아줘요. 선행사호 뭐가 올 때? 어? 그치? 시간, 장소, 이유. 그쵸? 이유. 가오면. 자, 관계부사로 바꿔줄 수 있어. 요 관계부사 그마 관계부사 뭘 바꿔줄 수 있어? 준비도 써야겠다. 되 관계부사. 시간일 때 when. 언니. 너는 장소일 때는 where. 이유일 때는 why. 방법은 왜안 될까요? 어 방법 <웃음> how 같이 못 쓰기 때문에로 어 바꿔줄 수 있다. 바꿨을 수 있다. 자, 이 내용 이해한다. 흔히, 오케이. 됐죠. 자, 여기 그 5번의 개념을 표로 한번 살짝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아겠습니다 종류 나오고 선인사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종류일 때는, 자, 관계부사, 외연그 다음에 when, 그 다음에 why, 그 다음에 what, how, 이렇게. 없잖아요, 관계부사. 됐니?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사실은, 이거. 뭐. 백까지 관계부사 렛도 있다. 자, 얘들아, 이거 봐.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선생님 수가 뭐야? 왜안 해? 장소일 때. 혜니? 단수일 때. 그 다음에, 시간일 때. 시간의 개념일 때. 그지그 다음에, 이유일 때. 그지아그 다음에, 방법. 이렇게. 자, 그럼 어디? 동그라 여기. 시간이때 어디? 여기. 일때 어디? 여기. 방법이때 어디? 여기. 그지 응. 얘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 된다는 얘기예요. 다 가봐가 가능하거요 자, 가 봐요. 그런데 장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는 어? 상황이랑. 경우를 나타낼 때도, 어, 바로, 외어를쓸수 있어. 그러니까, 외어의 폭이 가장 다양하다는 걸알수 있어. 자, 이게 다섯 번째 이제 종류예요. 지금 이 예문 가지고 들이 들어가 볼 건데요. 그래 여기 다시 한 번, 관계부서는 제한조용법과 괴속조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어. 차이점은 뭐냐면, 콤마, 없다. 콤마, 있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관계부서 관계 앞에. 콤마가 없다. 이거는 콤마가 있다. 콤마 역으로. 왜안 돼? 콤마 없다. 얘는 앞에 콤마가 있다. 형태상 돌리기 때문에. 형태상 돌리면. 그런데 이제 내용면에 들어오면 오, 또엄청나게수이 있죠. 어떤 거야? 이거 있잖아. 배수용품은 이렇게. 어떻게? 하지 왜는? 콤마에는 콤마, 어, 콤마 엔드대로 바고주시면 이게 휠이요. 그래? 자, 이거 봐요. 제안정용법. 자 675번입니다. 이제 네, 적이 네, 여러분들 책 교재에 675번을 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래서 네, 관계사진의 범위는 내가 얘기했듯이 관계대명사부터 또는 변치사로성 관계대명사부터 요 자리에다가 관계부사를 집어넣으면돼 관계부사부터 정확히 두번째 동사 앞까지 동사 하나 틀고 여기가 추어고 이렇게 돼요. 이거 확 까요. 툭 동사 툭 그 그럼 어떻게 돼? 여기까지. 두 번째 동사는 이게 원이겠죠. 주전 동사니까. 여기가 뭐야? 주 원이죠. 오케이. 이렇게 되단말이요 지금, 아까 우리 했잖아요. 전시사 플러스 관계부사로 선행사로, 이런 것들이 그면관계부사를 바꿔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관계부사를 역으로, 자, 여기 선행사가 시간이 왔네요. 그러면 뭐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에? 예? 시치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지. 맞죠? 자점검합니다 완전한 문장 뒤에가 완전한 문장 구조이다 자 주어나고 왔 엑시던트 해풍구가 자동사야. 얘가 자동사라는 얘기는 뒤에 더 나올 게 없다는 얘기야. 완전한 문장 구조 맞아. 여기 뒤에는 뭐라고 완전 쉽게 네. 관계부사절 점검했습니다 전체 주어는 이기약 대이에요. 정확한 날이야. 그사건이 일어났던 정확한 날이 정확한 날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해석되지. 그 다음에 교훈과 나왔어요. 봐봐요. 아까 뭐라 하니, 여기? 상황이나 경우일 때도 음. 외어를쓸수있다그랬죠 그래서 외어가 나온 거고. 자, 동사 하나 주고. 동사가 여기 있네. 음. 그다음부터 없어? 끝까지 묶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뭐가 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요 정직이. 뭐,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 다시 한 번. 아니스트가 정직이. 어, 이익이 되지 않는, 일용시 완전자동사로 폐의 의미는 이익이 되다. 수지가 맞다. 이런 뜻이야.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야. 그죠? 이것도 인위치 같은 걸로 바꿔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전치사 플러스 방이를처럼바꿀수 있다는 얘기요 여기. 콤마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전보다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제한적 용법을 한정적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한정적용법이라고쓰기도 해요. 다시 봤어요. I don't know the reason why. 선행사가 뭐예요? r e a s o n 이잖아 이유가 안왔네 이유. 여기 시간이 나오니까 왜 나왔고 경우가 나오니까 오양가 나왔고 이유가 나오니까 뭐가 나왔다? why가 나왔다. 흔니 why. 일단 잘 봐. 나는 그 이유를 몰라. 뭐 그녀가 나를 싫어하는 싫어하는 그 이유를 몰라. 자 질문. y는 주단어 바꿔 주면 뭘까? 주단어 바꿔주면 뭘까?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거잖아. 들어올 때 얘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겠어? 아까 얘기 있잖아. 아까 얘기 있잖아. 관계부사.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달까? 문장에다가 관계대들사에서 부사도 부사구 역할을 하다 그랬잖아. 그럼 리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for the reason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for future 바꿔 줄수있는 이자리 그 들어올 수 있잖아. reading이 그 이유 때문에 바로 그녀는 날 싫어해. 이렇게 된거지? 오케이. 근데 들어와서 부사나산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장의 주요성분은 아니야. 주요 목적어 뭐이런거될수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문장이 어, 뒤에 나와 있는 경우고 결국 관계부사가 맞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I don't like the way she talks.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관계부사 어디 갔어? Oh, how. How가 왜? 성략. 쓰면 안 돼. 같이 쓸수 없다. 도웨이와 하우는 같이 쓸수 없어요. 그래서 관계 부사만 남겨뒀다. 그래서 그녀가 말하는 방식. 만약에 하우를 하우 하울 대신에 뭘 쓰고 싶어. 그럼 뭘 쓰면 돼? 인휘치 썼는데. 전체적에서 관계되고서는 쓸수 있어. 알겠어? 어. 요거는 쓸수 있다. 요거는 살릴 수 있다. 그러나 하우는 쓸수 없다. 하우를 굳이 쓰고 싶으면 더웨이를 빼야 돼. 알겠지? 둘 중에 하나 없어져야 돼. 됐니? 자, 정리됐습니 이제 봐. 계속 경포라는서 뭐라 할수 아빠? 또그 있잖아요. 컴마가 있다? 있다. 있으면 어떻게 친다 엔드 댄이다 시간일 때 엔드 댄. 이다 해봐야 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됐구나. 자, 나는 끝냈습니다. 그와 대화하는 것을 끝냈어요. 몇 시에? 10시에. 그리고 그때 그는 내가 좀더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알았지. 알겠어? 응. 더 있다가. 여기 볼까요? 컴마 나왔잖아요. 컴마 나오고 외우니까. 이건 어떻게 쓰면 돼? 엔드? 외워죠 오케이. 우리는 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고대 유적지를 보았습니다. 알겠죠? ancient range. 고대 유적지. 다 된다. 그러면 요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요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자 중요한 건요거죠 상황이나 경우도 어디에 속한다 where. where의 마음으로에 속한다 요거 다시 한번 관계 부서에 제한적인 법이 있고 계속 요법이 있다. 차이점은 컴마 없고 있고의 차이이다 그 다음에 1, 2, 3, 4, 5까지 여러분들 정확히 이론 정리, 개념 정리 딱 되면 여기 나오는 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100% 적용시키면 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적용 안 되는 예문은 저걸 잘못 정리했다든가 개념이 틀렸다든가 아니면 예문에 오류가 있다든가 둘 중에 하나가.